안녕하세요 가요경향입니다. 아, 여러분 이 꼬마 아가씨를 기억하십니까? 아, 대략 한 10개월 전쯤이죠? TV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수의 아, 그때 나이 7살의 나이로 해선같이 나타나서 손빵망이에 리듬을 타는 발동작까지 예, 보고 듣는 사람들 아주 그냥 까무러치게 만들었던 그 꼬마 예 바로 김유하 양입니다. 아, 오늘 MBN에서 어, 우리들의 트로트 라는 그런 프로로 첫 회를 방송했는데요. 어, 익숙한 인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 평소 어, 좋아했던 가수들 중 몇몇을 영상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김유하 양의 황성애터를 어, 올리, 올리는데요. 한가지 그 죄송한 것은 어,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있었어요. 어, 상황에 맞는 어, 다른 어, 영상과 어, 합성을 해서 어, 또그 노래도 조금씩 아마 어, 부드럽지 못할 겁니다. 그래 어떻게 어,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